안녕하세요 아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디오를 별도로 녹음을 해봤어요 아그 이유가 제가 그 이전에 촬영해놓은 영상을 봤는데 이 11차는 특히 말을 한마디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그좀 설명도 드리고 할겸 오디오를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저기 아래 안개가 아주 낮게 깔린 곳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찍었구요 네, 신기하죠? 지금 다시 봐도 좀 신기하네요 네, 햇빛 아래에 안개가 저렇게 낮게 그리고 짙게 깔리는 거를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참고로 이날 제가 스페인 친구랑 같이 좀 걸었는데 이 스페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컨디션이 좀 전날부터 좀안 좋았어서 어 15km는 버스로 가고 그리고 남은 10km만 걸어가는 건데 지금 영상은 그 남은 10km에 대한 예정이에요. 가는 길에 가능하면 좀 이쁜 길이 보일 때마다 이렇게 좀 영상을 찍었는데 막상 나중에 편집할 때 보니까 아 정말로 많이 부족해요. 여기는 그 루고란 도시의 진입로입니다. 그각 마을마다 진입로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특히 그 진입로에서 그 해당 도시의 사이즈가 느껴져요. 근데이 루고는 어이 프리미티브 루트 가는 길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로 컸습니다. 그리고 이 루고란 도시가 여기 보이는 다리 있거든요 저 다리가 되게 이쁜 뭐 작은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데 조금 더잘 촬영하기 위해서 좀새끼인데 안에 들어 찍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도시로 조금 더 진입을 해서 보니까 그 다리가 더 이쁘게 나오는 뷰가 있길래 찍었어요 이제는 도시 안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도시 약간 외곽으로 걸쳐서 이렇게 약간 강이 있고 강인지 시내인지 시냇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물가가 있고 그 물가 주변에서 사람들 운동도 하고 강아지도 다니고 저렇게 하면서 보면서 저도 걷고 있습니다 이 누고라는 도시를 어, 지금 보시면 파란색 원으로 어이. 보이는, 보곳 있죠? 저게, 성벽입니다. 로고란 도시가 좀 되게 매력적인 게, 성벽 안 도시가 있는 게 되게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그 성벽에 또 옆에 걸을 수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영상 좀 끔, 미에 제가 사진을 별도로 넣어놨는데, 그 사진 보면 3명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 이제 걷고 있는 저 스페인 친구는, 네. 저랑 같이, 여기까지 잘 걸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그 루고 도시 네. 진입할 때 성벽. This is amazing city. I love it. 이 성벽이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되게 이뻐요. 그리고 성벽 위로도 걸을 수 있는데, 그 위에서 걷는 게, 이런, 어떻게, 그 영상으로 안 찍기도 맛있긴 한데, 성벽 위에서 걷는 게 또, 경치가 그렇게 좋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가는 곳이 그 동일한 호스텔이에요 그런데 어. 아 여기 이제 해상 호스텔 들어왔는데 여기 호스텔이 어 경관이 여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불 켜고 들어와서 일단 밖을 봐야죠 그... 아, 파란 하늘과 그 난간이 약간 좀 낮아가지고 약간 좀 위험하다는 걸 느끼긴 했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난간이 나갈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난간 열고 밖에 사람들 볼수 있다 네. 지금 이첫 번째 사진은 제가 아까 영상으로 잠깐 진로에서그 도시 들어가는 중간에 다리가 좀잘 보이길래 그 해당 다리를 사진으로 좀 남겨봤고요 여기는 제가 머물렀던 호스텔의 루프탑 쪽에 있는 바인데요 그 바에서 판매하는 맥주입니다 맥주를 시키면 이런 견과류 말고도 어좀 요리? 아주 작은 요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줘요 이거를 스라고 해야 되나? 정확한 명칭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요리를 주는데 이런 게 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 스페인 여행하면서 여러 바를 들리면서 맥주를 정말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이 맥주 마실 때 같이 나오는, 곁들여 나오는 기본 안주를 맛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동상은 그이 루고라는 도시를 설립한 로마인들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동상 뒤편에 보면은 식당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식당에는 대부분 테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웃음>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테라스에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테라스에서 먹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손님이 옵니다. <웃음> 그 다음 손님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비둘기고요 이거를 가끔 제가 봤는데 그 이날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비둘기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좀 느낄 수 있는 사진인데 어, 스페인 비둘기들이 우리나라 비둘기보다 좀더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주인님 마냥 이렇게 가서 만찬을 즐깁니다 스페인 순례잡기를 가시는 분들은 항상 목적지가 똑같죠 산티아고 네콤포스텔라 대성당 그리고 이 대성당에 위치한 곳이 갈리시아라는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갈리시아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이 선호하는 음식이 문어 요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어 요리라고만 그 알고 가시는데 메뉴판을 막상 보면은 어 문어가 뿔뽀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뿔뽀가 한계가 아니거든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요리를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고요 다행히 같이 갔던 스페인 친구가 메뉴판 보면서 이 갈리시아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뿔꼬 알라 가이에가이 메뉴를 시켜야 된다고 해서 그거 보여 드리려고 공유 드립니다 순례자길 관련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이 문어 요리 사진을 진짜 많이 봤을 거예요 저도 진짜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이런 오징어, 문어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기대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 제가 술래자기를 다니면서 약 두세 번 정도 먹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곳이 바로 이루고란 도시에서 먹은 문어 요리입니다 일단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문어가 부드러워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그 문어 요리를 좀잘 못하면 약간의 잔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문어의 육질이 부드러운 건 용서가 되는데 문어의 껍질이 약간 좀 식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껍질을 제대로 처리 못하게 되면은 입에 어 마치 그 곱창을 먹다가 그 절대 삼킬 수 없는 무한 그 씹는 루트로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의 껍질을 마주할 때가 가끔 있어요. 이 문어를 잘못 먹으면 그런데 이 루고 지역에서 먹었던 이 요리는 어, 껍질도 되게 잘 요리가 돼가지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그 성곽길에 이제 실제로 걸을 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곽길의 사실 매력은 그 성곽길 자체보다는 성곽길에서 보이는 안쪽 도시하고 바깥쪽의 도시의 매력이에요 지금 사진에서는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을텐데 어... 이게 성곽 도시 안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선호하다 보니까 좀더 빽빽하고 어, 좀더 인간미 있다고 해야 되나 넘치는 그런 장소들이 몇 군데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루고 도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이 성곽길을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후에도 말이 점점 적어지거든요 그... 힘들어서 그런거니까요 이해해주시고 제가 만약에 너무 말이 없다 싶으면 오늘처럼 이렇게 어, 별도로 녹음을 해서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드리고 다음 11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 t o a t